나열하기 힘들만큼 강대한 수익구가 있는 행레벨 998은 각 레벨에서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와 유사한 흰색의 금속 위중 도어를 발견하게 되면 진입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전 레벨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레벨 998에 처음 도착한 방문자는 콘크리트 사무실 계단에 배치되는데 8층으로 이루어진 해당 꼭대기의 통빈 입구에는 손으로 쌓아올린 작은 조약돌들이 발견되었고 이 작은 조약돌들은 이곳을 방문한 방문자들이 남긴 것으로 레벨을 탐사했던 인원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8층 꼭대기 입구에 넘어있는 레벨 998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구름과 같은 공백의 평면이 보이고 구름을 모방한 평평한 땅은 3D 텍스처 또는 홀로래픽 디스플레이와 유사성을 보입니다. 양털과 비슷한 질감의 단단한 표면은 실제 구름의 화상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삼각형의 최강창이 있어 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방에 진입하고 30km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레벨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바닥의 구름층은 회색으로 변하고 천장의 하늘 역시 바닥과 마찬가지로 회색을 띠게 됩니다. 동시에 차갑고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온도는 11도씨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드물게 스마일러, 컬러 트라울러에게 감염된 인간과 생명체, 우들링과 같은 엔티티들이 등장할 수 있지만 평소와 달리 겉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방황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최소한으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한가롭게 레벨을 피해하다밖을 향해 걸어 나갈 것입니다. 회색의 구름층을 벗어나기 위해 80km 이상을 걷게 되면 더운 안개가자욱한 곳에 발을 딛게 되는데 하늘의 구름뿐만 아니라 바닥의 구름층까지 사나워지며 바람은 최대 풍속 29m per second로 이는 허술한 건물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힐 수 있는 파괴력으로 확인됩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이곳의 엔티티들은 회색지대에 있는 엔티티들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지만 뚜렷한 존재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주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강풍과 폭우를 뚫고 15km를 더 걸어간다면 끝없이 거대하고 사나운 안개 폭풍을 볼수 있는데 새까만 구름과 천둥 번개로 인해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방릉자가 레벨 998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면 스피리터라는그룹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불행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메시지가 담긴 작은 추약도를 입구에 남긴 뒤 믿음을 넘어선 행동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해 걸음을 시작합니다. 이 그룹에 대한 비난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지만 어째서인지 안락사를 원하는 방문자들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그룹의 운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벨 998의 출구는 현재 일러서도 불가사의 상태로 남아있어 위대한 믿음을 향한 방황자들의 두드림은 작은 조약돌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